들어봐 들어봐 오 안녕하십니까 1리 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태풍이 오고 있지만 밤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이런 태풍이 불때 아주 빠가살이, 그렁치들, 메기들이 엄청 잘 나와주는데요. 오늘은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이트. 야, 이야. 이야. 이야, 귀여운 빠가사리네요. 작은 빠가사리들이 바로 입질해줬습니다. 역시 역시 비올 때 밤낚시를 나와야 합니다. 빠가사리. <웃음> 강력한 입질 어, 한방에 바로 그냥 빠가사리가 잡혀졌습니다하 <웃음> 빠가사리입니다 코 어, 벌써? <웃음> <웃음> 이번에 새끼들이 많네 하하 <웃음> 새끼 빠가사리들입니다 새끼 빠가사리들 아 귀엽네 어이 아까보다는 좀 커요 그러게, 빠가사리 친구예요. 어, 아. 좋아 좋아. 오, 이야. 와. 어, 좋아요. 빠가사리기다 빠가사리. 빠가사리. 커 크진 않을 것같네오 어, 그러게. 까가다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까가다리. <웃음>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커다. 오케이. 그 정도면 이게 큰 해. 큰 사이즈. 아. 어. 웃음. 입으로 잡는 것 같다. 오 왔어? 오. 오 어, 이번엔 좀커 보인다. 아또 빠가 살이네. 빠가 사리자 그네들이 이렇게. 빠가 살이만 잡히냐? 빠가 살이만 잡히는데요? 이게 빡아사리. 어떻게 잡힌 방향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렇게 잡혔어? 먹을라고 잡힌 게 아니라 놀다가 잡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 왜요 꿀이 깨 왔냐? 놀다가 잡혀 지금 <웃음> 이렇게 깨어있는거 같은데? 어? 먹으려고... 아, 야, 이거, 아, 먹긴 먹었네 아, 이렇게 달려들긴 했는데 엉켜서 그렇구나 엉켜서 그렇구나 아 네, 됐다 어, 됐다 이렇게 밥 먹으러 왔다가 옆구리 <웃음> 이렇게 켰나 <켠나> 했네 <웃음> 맞아 맞아 야, 그래도 우리도 잘 잡히네요 아빠 어, 근데 여기 툰가리가 아, 안보인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쯤 되면 올라와 주는데 툰가리도 그게... 많이 올라오는데 맞아 맞아 크으. 오늘은 진짜 빠가사리데이 파가사리, 가사리가가사리빠가사리가왜빠가사리 파가사리, 빠가빠가요 그렇지. 어빠가 빠. 어파가사가사가빠가빠가빠가빠가 아깍바가캐 <웃음> 어, 요나무 큰데? 야, 크다, 어. 빠가큰빠가 좋아, 좋아 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 이 어두워지니까 큰 애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네 이제 활동 오래? 오늘은 활동이 좀 늦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좀 활동이 늦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래도 큰 빠가사리 좀 기다려보면 더큰 빠가사리도 나오겠네요 이제 활동만한 빠가사리도 나올까? 아, 그럼요 그럼요 <웃음> 활동만한 것도 잘 보겠습니다 야, 사이즈가 좋아지고 있어요? 어 <웃음> 갑자기 비가 오르내요 여러분들? 비가 오도 안 오도 하네 뭐 그러니까요. 떨어지다가 마냐 그러니까. 벌써 왔다야 <목소리> 어 <목소리> 이거 뭐 그냥 먹는 거 같아. 들이 그냥 너무면 올라오고 너무면 올라오고 아니 계속 빠가서 들이니까 아까 잡혔는데 야중에 입질 입질 하면 한거 아니었어? 잡힌가 <웃음> 아까 잡혔는데 아니, 비 비와 가지고 어, 비, 비 오는 거 보고 있다가 <웃음> 야 얘는 뭐 먹었나 보요 배가 빵빵한데네 그래, 배가 빵빵하다야뭐 어, 먹었나? 한 그릇 더먹으려 아, 해놨는데 <웃음> 그런가 보여.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오 오, 크다 아니야?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된거냐? 확실한건데 뭐야 이거 안봐? 그 자리에다 또 넣어줘봐 야이번는 확실히 끌고 나갔는데 재밌어. 오, 재밌어.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딱 물건 들어갔대. 채. 물고 같아. 들어봐, 들어봐. 오. 어? 어, 뭐야? 뭐야? 어, 오! 크다 야! 어. 그렁치가 이제 나왔다 야 여지까지 안 나오더니 나 아, 아, 이제 보여요? 오! 어, 그 손바닥 점점점 커져 아까 이런 이런 애가 입질을 하니까 어. 맞죠? 야 손바닥만 해야 여지까지 안 나오더니 이제 나오네 와 진짜 크다 예. 아 대박이에요. 그래, 이런 게 아, 나와줘야지.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런 녀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더 어두워지면 너만한 거 나온다. 그러니까. 야, 애기도 <웃음> 나오겠는데?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최되는거 아니야? 오! 하유 요러은좀커 보인다 와, 아파드, 아파드. 야 진짜 잘 잡혀요 여러분들 어, 계속 올라와 태에서 어, 빠가, 빠가 소리봐 빠까빠까대야 빠가. 빠가. 귀엽다 빠가빠가 빠가 빠 쫓아가는 것 같아 빠가 나가, 빠가 빠가 아빠 <웃음> 어. 아, <웃음> 이뭐 움직이는데요? 뭐가 움직여? 어? 지금 물이 빠지면서. 어, 야, 그렇대요? 아니, 얘가 어. 아까 물이 빠지면서 어. 못 갔나봐. 이거 봐요. 그러네. 깜짝 놀랐네. 발 밑에 뻗어죽 해가지고. 우리는 어. 그러니까 망택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데. 어? 아니, 여기 이 동네 빠가사리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 빠져가지고. <웃음> 깜짝 놀랐네. 어, 여기까지 올라왔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 올라갔다가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그럼 이 동네 빠가살이가 엄청 많다는 그러니까. 얘기 아니야? 아이, 누가 알아. 이게. 이거 봐 바로 바로 들어가네. 이게 뭐또 있나 볼까? 그런가요? 글쎄. 보라잔이들 잘 보이겠네, 이게. 그렇지. 야, 그럼, <웃음> 그럼 운좋았 그럼 운 좋았대야. 왔다 들어게요어어 어, 뭐야 떨어졌어? 어니요 후... 안돼 빠가살리다빠가살두 <웃음> 빡사리. 마리는 안 올라오네 그러게요 빠가살이한마입니다 빠각빠각 해보라 그래 빠가빠가빠가아 빡빡. 이런걸 안하네 <웃음> 그러게빠가살이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밤낚시를 해봤는데요 정말 막이자마다막팔뚱만한 맥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물이 정말 쪽 빠지고 있어가지고 저희상 날씨가 진행이 안될 것같고요 제가 다음에 아주 다음에 팔뚱만한 맥이 한번 잡도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